안녕하세요 여러분 겟코입니다 매바 이리게임 유튜브에 게임레이 세에에 되게 부지가 있어 소리 조절을 고르지 못한 점 마리아 게임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분께 해보여요 게임부레이드 dlc dlc 마저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기다려주세요 기술병 처음부터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웃음> 공략을 안 보려고 그랬는데요 이거 스토리를 유출을 좀 해야겠어 좀 분석을 하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 제가 너무 떠먹는 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자 지금 보면은 이 녀석 나오기 전에 가있네? 어, 원래 화면으로 좀 볼게요 돌이나 창을 들고 줍기 버튼을 길게 누르면 먹은 음식을 소보에폭발로 바꿀 수 있다 일단은 지금 뭐 이렇게 만들면은 이게 뭐 폭탄창이 된다 뭐 이런 얘기는 해줬는데 아 다시 아까 전 타일로 돌아가 볼게요 보면은 이걸 집었을 때 카르마 표식이 달라집니다 어, 저 7? 모양 7이라고 할까요 저거? 저 모양인데 시체를 집으면 은 해당 시체 생물군에 카르마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할 때는 잡은 아니면 주위에 있던 무언가의 시체를 집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은이 녀석은 헌터와 같은 잡식성 특히 고기를 좋아하는 쪽으로 가깝고요 그리고 수영을 못합니다 물속에 오래 잠수하고 있다보면 터져버려요 스스로 몸속에 뭔가 화약 같은 게 응측되어 있나 본데 그게 물과 맞다면 뭔가 터지는 작용을 하나봐요 여기서 또 알려주죠 공중에서 도약 버튼과 죽기 버튼을 동시에 누르면 폭발한다 이런 식으로 그니까 러 더블 점프가 있는 음, 아이라고 생각하시면은 편할 것 같군요 아 근데 너무 자주 쓰면은 이렇게 몸에서 연기가 뽈뽈뽈뽈나면서 어 너무 자주 쓰면은 안된다는 식의 어,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니까 러이 기술병의 특징으로는 아무리 죽어도 떨어질 카르마가 없기 때문에 트라이하는 데 약간 부담이 없습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올라갈 카르마도 없고 떨어질 카르마도 없는 겁니다 어 뭐야 이거 물이 왜 차있냐? 아 우기가 금방 끝난 연출이 들어가있네? 일단 일로 가야됩니다 이런식으로 가주면 되죠? 어 비가 내리고 있어 오나 이거 아침에 플레이할때도 이런 광경을 못봤는데? 어 잠깐만 뭐야 왜 비가 비가 내려 아 뭐야 누가, 누가 돌 던졌어 어떤 녀석이야 오우쉣 오우쉣 양놈새끼 오우, 어, 어, 이 녀석 데려가자 아, 이 미친놈들 아 어, 전화 받고 있는 사이에 갑자기 공격을 해고다니 사실은 오래 전 다른 당신 같은 <웃음> 남자들 기다려 왔다. <웃음> 리 솔직히 나도 그랬어. <웃음> 정말로 뻥이야, <웃음> 뻥이야. 이 녀석 데려가면 되겠네요. 펑펑 터지고 있어요. A급 시체를 얻었어요. 지나갈 수 있죠? 오, 새로운 곳이야. 어, 여기서 자면 될 듯? 차라리 시체를 막 이런 데다가 보관을 해놓을까? 이거 약간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웃음> 오른쪽으로 길이 있네요. 잡아. 오노 미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야이 미친 <웃음> 눈봐. <웃음> 데뷔해서 이걸 찾아야지 뭐야 어디로 가야 돼? 알아버렸네? <웃음> 내가 너무 빨리 움직였나? 다시 가보자 이거 몸을 건들면은 이제 안되는 판정일지도? 제가 너무 빨리 움직였습니다 예. 이거 빨리 움직여서 그러는데요 어, 천천히 가면은 안 들켜요 이렇게 어기억납골 땅이네 나 여기 얘네 폭탄으로 한번 죽여보고 싶었는데 이거를 여기서 하늘 풀어보고 싶어. 죽나? 죽었니? 죽은 게야? 시체를 먹으면 얼마나 먹을까요? 꽉 차겠지? 야, 이게 꽉 차네요. 음. 아, 여기 창안 꽂고 가도 돼? 너무 좋아. 어? 지금 기존 하양이랑 비교해봤을 때 차이점이 뭐냐면 눈뽕 열매가 없네? 눈뽕 열매가 없네요 야 이거 파쿠르라는 맛이 있어 가위세 재미있다 어 <웃음> 좋아요 하지만 창만 있다면 여기 어딘가 창, 창이, 창이 있군요 다시 대뼈 이씨 위에도 있잖아? 아 아래에도 있잖아? 이거는 일단 컷 <웃음> <웃음> 컷해버리고 기절시키고 아, 기절시킨다는게 기절을 못시켰거든요? 기절시킬 수 있는 수단이 있었는데 이걸 까먹고 있었어요 따라올테면 따라와봐 어, 아, 존나 빠른데? 인마 <웃음> 아아아아내공생이 떨어져요. 아보 <웃음> 같은 녀석. 허접이라고? 어, 뭐야? 뭐, 뭐였지 내가 뭘본 뭘 거지? 커신을본 건가? 뭐 이벤트인가? 오, 뭐야? 뭐야! 새끼 껄루기 뭐야! <웃음> 검정 껄루기는 주인공 기술병 같은데? 뭐야 나도 움직이는 거야? 오! 움직인다! 어 뭐야! 아, 새끼 뭐야 이거 <웃음> 예 아, 짜리목당한 거. <웃음> 귀여워. 야, 이거 뭐야? 뭐 하러 온 거야? 대박. 어? 잡아먹어. 한 마리 잡았다. 사냥하러 온 건가 봐. 먹어, 먹어. 안 돼! 안돼, 끝내지말아 저이고